스테이크를 구울 때 소금을 뿌릴 타이밍은 여기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삼겹살을 구울 땐 언제 소금을 뿌려야 할까요? 이번 솜대리의 요리탐구생활에서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동일한 양의 삼겹살을 동일한 양의 소금으로 절이 돼 시간만 달리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총네가지 버전을 준비할 건데요 첫 번째 버전은 하룻밤 전에 미리 소금을 뿌려서 둘 거고요 두 번째 버전은 굽기 1시간 전에 소금을 뿌릴 거고요 세 번째는 10분 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우면서 소금을 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타이밍을 달리한 네가지 삼겹살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룻밤 전에 소금을 뿌려둔 것, 1시간 전에 뿌려둔 것, 10분 전에 뿌려둔 것, 그리고 아직 뿌리지 않고 구우면서 소금을 뿌릴 삼겹살입니다. 일단 잠깐 외양을 보시면 색깔부터가 약간 달라요. 소금을 뿌린지 오래됐을수록 색깔이 짙어진 걸볼수 있는데요. 음... 소금 뿌린 지 하룻밤 지난 것과 안 뿌린 걸 비교해보면 확실히 하룻밤 지난 쪽이 빨갛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랩을 덮어두지 않고 소금을 뿌린 채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룻밤 지난 삼겹살은 굉장히 꼬득꼬득해요 음, 수분이 마른 것도 있겠지만 약간 숙성이 됐나 싶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여기가 뿌린 지 10분 된 것, 여기가 뿌린 지 1시간 된 건데 어, 소금이 확실히 뿌린 지 1시간 된게더잘 녹아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뿌린 지 10분 된 거는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고기에서 물이 나와서 좀 축축해 보이는데 얘는 똑같이 약간 물기가 있긴 하지만 그 물기가 되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수분이 있다는 느낌이지 축축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소금을 뿌린 지 40분이 지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이렇게 빠져나왔던 육즙이 다시 고기 표면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른 수분 분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구워보겠습니다. 같은 삼겹살인데 확실히 소금뿌린지 오래됐을수록 크기가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소금을 뿌리지 않은 삼겹살에 살짝 소금을 뿌리고 보시면 확실히 소금을뿌린지 오래된 삼겹살이 나오는 수분이 적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삼겹살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왼쪽부터 하룻밤 전에 소금을 뿌려둔 것 1시간 전에 뿌려둔 것 10분 전에 뿌려둔 것 그리고 구우면서 소금을 뿌린 건데요 붓기적과 마찬가지로 하룻밤 전에 소금을 뿌려둔 삼겹살만 크기가 좀 작아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꼬독꼬독하다는 걸 빼면 나머지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얼른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잘라봤습니다 하룻밤 전에 뿌린 거 1시간 전에 뿌린 거 10분 전에 뿌린 거 구우면서 뿌린 건데요 <웃음> 음, 뭐 겉으로 보기엔 크게 차이는 없어요 특히 잘라놓고 보니까 하룻밤 전에 소금 뿌린 것의 사이즈 차이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뿌린지 한 40분 미만이 되면 이게 겉면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후라이팬에 구울 때그 수분이 증발 되면서 후라이팬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겉면이 카라멜라이즈되는 마이야르화 반응이 적어져서 맛이 덜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스테이크처럼 겉면이 탈 때까지 바짝 굽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차이는 잘 없는데 확실히 얘가 수분감이 적어요. 물론 얘가 애초에 수분감을 많이 증발시키긴 했지만 얘는 뭐랄까 진짜 수분이 날아가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뭐 속까지 그렇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한시간 전에 뿌려놓은 거나 구우면서 뿌린 거랑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적 느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삼겹살은 얇아서 그런지 소금 간이 속까지 적절하게 배었다던가 이런 차이도 크게 못 느끼겠고요 그래서 스테이크 구울 때는 반드시 굽기 40분 전에 소금을 뿌려라 그렇지 못하면 구우면서 뿌려라 뭐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겹살에는 그렇게까지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면 굽기 40분 전에서 얼마 직전까지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가능한 40분 이전에 소금을 미리 뿌려놓거나 아니면 구우면서 뿌리는 걸로 하면 될것 같네요.